이런 게 건강하대, 저런 게 건강하대 이러면서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세뇌교육이래, 아이고, 세뇌교육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구요. 진님,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신답니다. 아침을 키토식으로 먹고 학원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출근 전에 2시 반에 점심을 먹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뭐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방탄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그런데도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탄수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고기랑 야채 좀 많이 먹고 점심에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버터넣고 스크램블 에그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일하는 동안에 공복 시간도 길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방탄커피를 학원에서 마시는데도 배고파요. 점심에 배가 안고파서 계란 정도로만 먹는데 방탄커피에 버터랑 오일을 더 넣어서 마실까요? 어진님제 학생은 점심에 충분히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근데 점심에 많이 드신다고 해도 아마 저녁 되면 배가 고프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기 되기 전에 차라리 MCT 오일을 조금 드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탄 커피가 더 맞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제가 경험상 점심에 이제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저녁 때또 한참 일을 하고. 퇴근했을 때 배가 고픈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저도 거의 한 10시쯤 항상 퇴근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가끔씩 이제 먹을 게 땡깁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간편한 그린요거트에그래놀라뭐 이런 거 정도나 아니면 방탄커피 정도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늦은 저녁을 조금 챙겨드시는 걸 방법을 좀 권장을 드리고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점심에 많이 드시고 저녁을 단식으로 굶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건 진님이 잘 컨트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우님은 전혀 탄수갈망은 없으신가요? 탄수갈망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웃음> 네, 지금 막 탄수가 먹고 싶거나 그렇진 않아요 혹은 막 갑자기 치킨을 먹고 싶거나 떡볶이에 먹고 싶거나 돈까스 먹고 싶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 음식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이래서 아주 옛 성현들이 견물생심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정말 맞는 거 같아요 탄수화물에 관련된 음식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신기하죠 탄수화물을 평소에는 거의 안 먹고 싶은데 가끔씩 정말 보면 아 돈까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다 뭐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치 양념통닭 아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드시고 싶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저도 과일을 박스로 놓고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귤을 항상 이제 박스로 먹었고 포도 이런 것도 그냥 한 송이 그냥 뚝딱 자두, 자두는 한석쿠있째 먹었습니다 정말 과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조구나님 로우님 저는 LDL 수치가 높아서 스타틴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방탄커피 저탄고지 할때 LDL 수치가 더 높아지겠죠? 말씀 주셨습니다 네, LDL 수치는 높아집니다 LDL 수치가 높아서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탄커피나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포화지방일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LDL 수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LDL 수치를 낮추고 계신 분께 방탄커피나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LDL 수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 영상 중에 콜레스테롤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주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HDL이나 LDL이나 모두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지질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LDL과 HDL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말초세포로 콜레스테롤을 보내는 역할을 반대로 HDL은 말초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거해서 간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수치가 염증에 비례해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관의 염증이 발생해서 혈관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붙는데 혈관 벽에 두꺼워지고 그 결과 혈관을 막아버리는 게 동맥 경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DL 수치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가 좀더 근본적인 질병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낮춰서 염증 수치를 충분히 낮추고 그걸 기반으로 LDL 수치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LDL 수치가 높아서 스타틴을 드시고 있다면 방탄커피나 저탄고지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포화지방을 막 늘리기보다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줄이는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웃음> 전 이건 하나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신이 있어서 너의 신체중에 있는 어떤 한 요소를 포기할 수 있다면 내가 너 손을 어줄게 이런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그래, 이참에 내 몸에 필요 없는 게 뭘까? 이 고민을 쭉 해봤습니다. 안 좋다고 알려진 요산이라든지 LDL 콜레스테롤 칸디다, 뭐, 이런 거 고민돼 봤어요. 궁극적으로 든 생각은, 아, 애초에 우리 몸이 이렇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없앤다면, 그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엄청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없앤다면, 우리 몸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을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 없애는 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다제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그동안 식습관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나타났을 뿐이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누명이 결국에는 벗겨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회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LDL이 높아서 의사가 경고를 했는데 HDL 역시 매우 높아져서 LDL이 많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괜찮다고 하셨네요 맞아요 저탄고질 하게 되면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웃음> 좀 아이러니 하죠 총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저탄고질 하면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주는 것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네, 오리고기 같은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드시는 게 단기적으로 HDL 수치 관리에는 좋겠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탄고질 하게 되면 저탄수화물로 인해서 염증의 수준이 개선이 돼서 고지방을 먹더라도 도 건강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지방을 먹는 것이 호르몬이나 기타 균형을 위해서 훨씬 더 좋고요 정아름님 저 어머니 소식이 궁금합니다 잘하고 계시는지요? 네,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키토식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건강해지셔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나이때가막 체중 감량에 엄청 포커스라기보다는 이 건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딱히 처방약이라든지 이런 거복용하진 않으시고 그냥 식단만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매우 매우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실버키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르신분들 실버키토는 너무 좋아요 염증이 내려가고 호르몬 수치가 개선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 정말 정말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모든 어르신분들은 다 키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분들이 이제 고기를 잘못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올리브 오일부터 바꿔주는 게 코코넛 오일도 조금씩 드셔보셔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드리는 게 실버키토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르신분들께는 키토를 굉장히 천천히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밥을 드시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밥을 단기간 내에 끔토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탄수화물을 서서히 그리고 지방을 천천히 섭취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확 바꾸려고 하시다 보면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게건강하대 저런 게건강하대 이러면서 정보를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키토 영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면서 이런 식단으로 이렇게 건강해졌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세뇌교육이래? 아니 세뇌교육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원리를 너무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 되시는 분께서 잘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에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하나씩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고기를 사서 선물을 주신다든지 물엿 대신에 알룰로스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등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어르신분들한테 는 좋고요. 탄수화물을 천천히 줄였을 때 어르신분들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두달 정도를 제가 요리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같이 걸어주시면서 천천히 키토식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머니 영상을 공유해드렸었던 이유가 같은 연령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